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홀과 스레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뭐, 기능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 보시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위에 축에다가 이제 구멍 뚫는 거죠. 좀, 본체에다 구멍 뚫는 건좀 쉬운 건데, 이게 원통형 상일 경우 구멍 뚫는 게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처음부터 이제 모델링을 해보죠. 자, n x s 요 n e 모델링 환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xy평면 잡고 들어오죠 자 그렇게 하고요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네, 77이죠 77이니까 뭐 대충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77짜리 라인을 하나 그리죠 그로자 하고요 됐죠 여서는 뭐 보조선으로 그냥 실선 놔두죠 뭐 어차피 회전체가 구현되어야 되니까요 자 프로파일 가지고 대충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죠. 가고 가고 이런식으로 잡을 해주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치수를 한번 줘보죠. 어 일단은 이게 갑자기 보려니까 헷갈립니다. 그렇죠? 예 팔자리입니다. 혹시나 치수가 좀 잘못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8인데, 사실은 이제 8의 절반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이하고, 이 사이는 10이죠. 그러니까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26이니까요. 1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똑같이, 어, 10이니까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8이죠. M8이니까요. 팔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네요. 자 그리고 길이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쪽은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 이쪽은 16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전체가 19가 되겠죠. 얘는 당연히. 그렇죠.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풀 컨스트레이터 된거죠 완전 정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수는 나중에 도면 작업을 생각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작업을 해 놓은 것이 좋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죠 컨트롤 Q 하고요 얘를 이제 돌리면 되겠죠 리벌브 하시고요 자 일단 단면은 잡힌거니까요 가운데 힐 버튼 클릭 다음 단계로 와서 백터나 회전 초에 예음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센터 포인트를 잡으셔도 되겠고 이 점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들 포인트 잡으셔도 상관없고 이 축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저는 그냥 미들 포인트 잡죠 이렇게 360도 돌리죠 오케이 자, 스케치는 잠시 숨겨놓을까요? 얘도 숨기죠? 아, 얘는 보이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지금 M4 짜리 내 깊이가 4라는 얘기죠 아, 저 스레드 가공된 부분이 7이라는 얘기입니다 M4짜리 한번 기입해 보자 그러면 홀로 구멍을 뚫으면 되겠죠 홀 리셋 한번 하고요 나사 구멍이니까 당연히 스레드 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 콜스로 할까요 그 다음 M4짜리 0.7로 하겠습니다 됐구요 게이지 있고 뎁스가 얼마입니까 7이 되겠죠 전체 구멍의 깊이는 얼마가 겠까요 베이스의 노말은 많은데 포인트 일단 잡죠 아크의 센터 잡으면 되겠죠 아크릴 센터. 자, 페이스엔 노말 맞고요 전체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7이 10보다 작죠? 그러면 한이 정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한뭐9 정도로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7이 있고, 앞에서 제가 홀 가공할 때 설명드렸죠. 드릴 가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태공구가지고 탭핑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드릴의 직 깊이는 요 스레드의 깊이보다 한 2나 3mm 정도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설은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의미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7이니까 얘는 한9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거 뭐, 깊이로 118도? 뭐, 120도로 주셔도 되겠고요. 됐죠? 자,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나사 구멍이 가공이 됩니다. 나사 고립하지나요 아니죠. 나사 정보만 기입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통면에다가 이제 고을 파, 구멍을 내야겠죠? 여기가 이제, 음, 요 모서리에서부터 7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H8은 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그렇죠? 구멍 같은 경우는 대무자를 쓰죠 H 정도면 이제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름 5라고 보시면 되죠 지름 5짜리 가 90도로 이렇게 두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구멍에 좌표를 잡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아주 쉬운 방법은 그냥 스케치 쓰시면 돼요 저는 XY평면에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누르고 들어오자. 자 그런 다음에 포인트 가지고요. 그냥 이 선상에 이렇게 대충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축이랑 이 점이랑 이렇게 동일 선상이 주심되 있고 치수로 예의 센터에서 여점까지의 거리값이 칠이는 얘기죠. 클로즈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죠. 안보이죠. 그럼 뷰에서 조금 와이스태트로 어떻습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아 이렇게 볼까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속에 그렇죠. 이 속에 들어있어요. 원통면에 있는 게 아니라. 야, 근데 어떻게 가공이 되지? 한번 보겠습니다. 홀에서요. 홀잡죠이셋 한번 하고요. 일반 구멍이니까. 제너로 홀로 하시고, 지름이 얼마죠? 5짜리입니다. 네, 포인트는 얘를 찍겠습니다. 지금 돼요. 그렇죠. 얘가 찍힌 면이 지금 X, Y 면이지 않습니까? 그 면에 X, Y 면이 지금 누워있는 이 면이 되겠습니다. 이 면, X, Y 면요. X, Y 면의 수직. 그러면, 그런 다음에, 뭐, 간통을 해볼까요? 넥스까지 그래도 어떻습니까? 윗면은 안 되고 있죠? 안될것 같죠? 됩니다. 왜? 세팅에서 이게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비니보기 해보시면 위에까지 구멍이 뻥 뚫려버립니다. 그렇죠? 굳이 윗면에다가, 윗면, 원통면에다가 포인트를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자, 어플라이 해보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어, 어플라이 이미 끝났네요. 자 그런 다음에 보기 방식을 요구를 하고요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다음 것도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죠? 어차피 패턴 돌리면 되죠. 다시 뭐 포인트 만들어서 구멍할 필요 없이요. 피처 홀이죠. 그 다음에 유형은 스퀘라벡터는이벡터가 되어있고 벡터의 위치는 아크의 센터 잡으면 되겠죠. 센터에 있고. 그러면 각도 매트죠 피치 90도 몇개 패턴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렇죠. 화면이 좀 작습니다. 그렇죠. 자, 어플라이 보면 요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겠죠. 좋습니다. 간단하죠. 예. 자, 이번에는 요 부분에 한번 구멍을 뚫어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30도짜리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구멍을 뚫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방법을 한 설명드리죠. 이면 있죠. 이 엑스 장면을 보죠. 오케이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여기다 포인트를 잡으니까 포인트가 보이냐 안 보이죠? 그러면 음, 교선을 구하면 되겠죠. 인터섹션 커브. 이면 잡고요. 전 아래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에게 필요하니까 위에. 보여이요 살짝 하우세요 오케이 하죠. 자, 이 선은 뭐 굳이 필요 없는 선이니까 보이선을 바꿔 버리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가지고 센터죠. 제가 선 센터 같습니다. 센터 위치에 있요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데 그냥 센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센터쯤에 포인트 찍어 놓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피니시 컨트롤 Q 하시고 그 다음에 홀 가지고 심플 홀이죠 아 나사 홀인가요 일단 스레드 M5 짜리죠 찍고 M5 0.8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 점을 찍으면 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깊이는 얼마죠 스레드 깊이는 5가 되네요 5니까 여기는 한 7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패턴을 돌리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요. 지워볼까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포인트를 또 찍으면 되겠죠. 커브에서 포인트 그래서 그렇죠. 리셋 한번 하죠. 자, 앱슬루트 좌표계를 볼 수도 있고 WCS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앱슬루트랑 선 절대좌표계죠. 이단품에 절대좌표계. 좌표계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앱슬루트 잡혀가 있을 수도 있고 워킹 그렇죠? 파트라고 현재 단품을 알아납니다 또는 뭐 WCS가 있을 수도 있죠. 일단 앱슬로트라고 해보자. 그럼 제로 자르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치수를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럼 x축이면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축이 지금 이쪽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여기가 뭐 절반에 위치했다고 치면 16의 절반이니까 12, 15,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12 더하기 15 더하기 8 하면 되겠죠. 그 다음, y는 얼마 되겠습니까? y는 필요 없죠. y축으로 할 수도 있고, z축으로 할수 있는데, 저는 z축으로 가보죠. 그럼 z축이 지금, 반경이 26이니까, 13만큼 가면 되겠죠. 자, 오케이 하죠. 그럼 이렇게.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홈에서 홀. 하죠. 리셋 한번 할까요? 스레드. 그 다음에, mo 짜리니까요. mo M5, 0.8로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찍어보죠 이렇게 잘 되죠 여기는 5로 하고 여기는 한7 정도로 요렇게 만드시면 무리없이 만들어지겠죠 뭐 이게 한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요 번째 또 다른 방법이 가 있습니까 뭐 WCS를 이용해 볼까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W키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WCS가 보일겁니다 이걸 잠시 숨겨놓고 보죠 W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렇죠 자 X쪽 방향으로 얘 찍고요 얼마만큼 오면 되죠 예. 아까 전에 생각했던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더하기, 15 더하기, 8. 엔터. 맞죠? 제두쪽 방향으로 가볼까요? 찍고. 어, 13만큼 가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에 있는 겁니다. 그럼 포인트를 한번 찍어 볼까요? 커브에서 포인트 하는데, 현재는 이제 WCS가 있는 위치에다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00. 자, 오케이. W 누르셔가지고 없애시고요. 홈에서 홀. 이 점을 찍으면,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좀 창의적인 방법이 있겠죠 더 패턴 해볼까요 어, 리셋 한번 하고요 원형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스퀘라 피치는 예잡고요 그 다음에 백터는 예잡고 포인트는 아크의 센터 호의 센터 반대로 갈까요 이렇게 그 대신 피치는 130도고 개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두개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어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해야겠습니까 나사 정보만 기입하는 거죠 M8 자리요 그럴 때는 이제 스레드 정보를 쓰시면 됩니다 스레드 디, 심볼릭으로 하면 되겠죠 이 면을 찍고 스타트 면은 이 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심볼릭 좋습니다 오, 이 스타트면이 안잡히나 다시 한번 스레드 이면을 찍죠 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니까 스타트면 선택하라는게 없는데 그럼 셀렉션 스타트 누른 다음에 이면을 집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방향은 반대가 되어있네요 캔슬하죠 F5키 눌러보세요 그럼 잔상이 없어집니다 스레드 이면 찍고요 방향 맞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자 M8 곱하기 1이죠 원래는 여기에 지금 얼마 를잡는지 제가 8로 잡으라는데 얘가 NX가 추천하는 사이즈는 셰프트의 지름은 7.794라는 얘기입니다. 8 그대로 가져. 자, 매트릭으로 할고요. M8이죠. 깊이는 얼마입니까? 15죠. 그러니까 랭스를 15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일단 뭐 치수가 약간 달, 다르니까 외경이 다르니까 충돌났다 이렇게 뜨는데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 방식을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나사 가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나서 정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이제 NX에서 드로잉 도면을 치면 이렇게 두 줄로 보이게 됩니다. 쓰레 정보까지 가져오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챔버 1로 하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1. 좋습니다. 왜 1로 할까요? 나중에 여러분 도면 치다 보면 그렇죠? 여기가 지금 1이잖아요. 1에 45도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줄 선이 그어지거든요. 그럼 이선에 이 선하고 이 끝점하고 이렇게 여기 끝점 있죠? 동일선 상에 딱 맞춰주기 위해서는 M8 곱하기 1이니까 여기도 1 4 5도를 주는 것이 가장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로 주는 것 뿐이에요. 자 뭐야 뭐이 챔버야? 값이야? 뭐 정해진 값이 아니니까 이미 값을 주셔도 상관없겠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이런 원통면에다가 구멍 뚫는 방법은 뭐 제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스케치를 그리세요. 두 번째 방법은, 그렇죠. 어, 포인트를 생산하는 방법인데, 앱솔루트 잡히기를 쓰시는 방법이 있고, 두부, 세 번째는 WCS를 약간 옮겨놓고, 거기다가, WCS에다가 포인트 찍고, 거기다가 구멍 가오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 더 설명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얘를 한꺼번에, 아, 여기까지요. 억제하죠? 서프레스하죠? 어, 면을, 평면을 만드셔도 돼요. 한번 보죠. 이 데이터 플레인 있죠. 얘 가지고 이 평면 찍고요. 그 다음에 이 평면에서 평면하고 평해하면서 탄젠트, 이 옆면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젠트 면. 그렇죠? 반대로 하고 싶으면, 아래쪽에 하고 싶으면, 아래, 이 방향 반대네요. 어딨더라? 어, 얘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아, 이 방향이 반대군요. 이 밑쪽에 가는 게 있을 텐데. 해제하고요 그럼 아래쪽을 찍어볼까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방향 반대 이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건 옵셋 양이죠 옵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띄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냥 탄젠트로 가겠습니다 인파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면 찍고요 이 빈면 찍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패럴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안 맞죠 위에서 금이 이거 하시면 됩니다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 그렇죠? 자, 요렇게, 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자, 이렇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스케치 하는 거죠? 이 면에다가, 이쪽에 갖다 대면, 탑에서 볼까요? 어떻습니까? 요렇게, 요 면에, 가, 어느 이쪽에 갖다 대냐 센터 여기냐, 여기냐, 위치가 틀리지겠죠? 미더이니까 요쪽이 제일 낫겠네요. 자, 오케이. 됐죠? 그런 다음에 포인트 가지고, 사실 요즘에도 그냥 찍으시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뭐, 이메이점에 찍어볼까요? 그러면 이 아크의 센터가 잡히나요? 산, 센터 아이고 이 아크의 센터 있죠? 잡혔죠? 그 다음 이 점이랑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크의 센터 그 다음 이점 잡고 요거 주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동일한 사항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뭐 거리를 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 Y축하고 이 점하고 일치 주면 요렇게 정중앙에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얘를 이용해서 또 뭐하면 됩니까 홀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야 아이고 여기 찍어주면 되겠죠 방법이 야 엄청 많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또 다르게 한번 설명드리죠 어, 옵셋 개념을 한번 써볼까요 이면 잡고요 그 다음 이빈 면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 위로 가는 건데 여기서 옵셋 개념을 써가지고 치수를한 20만큼 띄웠어요 아, 너무 갔나요? 10만큼 띄웠다고 보죠 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띄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띄워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이 표면에서부터 뭐 지금 현재 5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스케치 당연히 뭐 이면 잡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쪽을 볼까요 탑에서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 여기 갖다 대면 여기 에 되는 거고 여기 되고 여기 되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쪽을안 보죠, 뭐. 아크의 센터. X, Y,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그냥 무난하게 들어오겠습니다. 요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아크, 엉뚱한데 잡혔네요. 자, 스케치. 이 면이 되겠죠? 어, 센터 잡으니까 이 빗면에 이렇게 센터가 잡혀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포인트. 하나 만들죠? 그렇죠? 뭐, 요 점에다가 찍어 놓겠습니다. 자, 피니시. 됐죠? 근데 이렇게 잡히죠? 아이고 제가 원했던 거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 스케치 그냥 이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무난하게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찍죠. 이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이랑 아니면 이축 있죠. 얘랑 얘랑 동일 라인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치수 16의 절반이니까 팔로 주겠습니다. 됐죠? 빠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높이가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홀 작업을 해보죠 그럼 이 점을 찍었어요야 이거 얼마만큼 가야되지 내가 알고 있는 치수라곤 이표면 있죠 이 표면에서 깊이 온데 그럴 때 이걸 어이, 어이, 어이, 어이. 홀에는 그런 정보가 없나요 아 이거 있죠 이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보면 잘 보이시죠 첫 번째 게 이제 기본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높이를 어, 깊이를 계산하는 건데 이걸 체크하는 순간 두 번째 게 활성화되면서 요 표면에서부터 깊이가 개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5 주고 하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잘 쓰면 아주 편리하겠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요 옵션 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어, 허접하게 <웃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은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원통 영상에다 뭐 구멍을 가구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뭐 3D 이런 커버를 잘 다루신 분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이런 포인트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스케치 그리지 않고도 충분히 홀의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